좋아요 구독해야지 이런거 봤으면 또 메라님 맞아요, 메라님. 조금 메라님 맞아요. 기어풍 홍정 되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웃음> 당연히 안 되죠. 몸값이라는 게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내려들고 싶은데. 이미 룰이 그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저도 거슬수 없는 룰입니다 오케이 알았어 시야에서 사라지면 풀피가 되네? 저런 사기 챔을 받나? 화이팅! 아 전판에 이런사람들 만났더라면 전판에 이런사람들 만났더라면 게임이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강 나오냐 이거? 답품 없네요. 해 볼까? 적인 갱킹이었다. 멘탈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일단 파이크가 딴 길로 못 세게 빨리 티 하면서 구겨줍시다. 하텀을갈 수도 있겠는데? 보통 갖다 찾았을 텐데. 오잉갱이네. 아, 리당했한명 죽고 끝난다고? 오잉 5인, 오잉갱인데? 아쉬운데? 와, 진짜 너무 아쉬운데? 다인경이구나 5인경 이야되나잘될걸 하이터 저렇게 하죠. 아, 내가 직공인 걸 까먹었네 순간. 확실히 직공은 초반들이 좀 밀리네요. 아, 근거리와 원거리 동시에 먹으려다 동시에 놓쳤다. 알아서 사리셔야 돼요. <웃음> 클레드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왜안갔냐 지금. 굿. 으어어어 아! 나이스. 간절함은 이루어진다. 이제 공 아까 바텀에 썼으니까 탑에 올릴 없죠. 하지만 파이크의 이 귀환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집을 빨리 가야 되죠. 폭력로지마 하이크가 탑을 올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탑으로 불러줍시다 태어나서부터 썼죠 아비 무섭잖아 어, 어 안맞았어 살았다 터이 터치, 습니다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치, 터 진짜 퀵 시가 보고 싶어 지는 데 싫어？맞아, 되게 깊게 나 왔다. 아가 진짜... 아, 아 까비 생활이 그냥 찍어버렸지. 하셨 어요？지 금은 렌즈, 렌즈 죠？네, 지 금은 렌즈 입니다. 클레드 의 가장 큰 장점. 공이니씨 아무래도 직감이안 되겠다. 우선 착하고문은 나중에 하고 어디 신지야제앞탑을파괴왜중요 잘 트였는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이스 그래도 잘하면은 뭐 맞다이 쓰가지고 맞다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딱 제격, 제격이에요 아못 넘었네 벽을 벽을 넘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이판 이겼다고 보기 힘들어요 쟤네 암살 조합이라서 방심하면 효과 우리 바텀 바텀 언딜 데스 봐봐요 존야 나올 때까지는 안심 못해요 존야 가에 나올 때까지 o k 네사나아군 e o n 습니다 나이스 너무 잘했다 상황에 따라 룬니요 상대가 이렇게 올, 전부 다 물몸이면은 집공이 좋아요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서브는 거의 고정 거의 그냥 이대로 고정하시면 돼요 여기, 거든 여기, 여기, 여기, 여요 방금 여기, 여기, 죠 뭐가 기여 소리인데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기, 는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 여기, 여기, 여거 여기, 여거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편집은 반년도 안 돼서 그래, 믿을 건 하나뿐이지. 나이스. 어? 불안하게 그래. 고생각해 봐. <웃음> 이거 먹어야되지 근데 또가야지 yeah. 하..한번 죽으면 얘들아 내 위주로 해줘 진짜 애들하고? 너 진짜 크게 땄다 비 다나이랑있으니까베라님느낌 그 있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 아, 싸우네. 계속 싸우네. 그냥 백날 싸워 백날. 오늘 탈론을 은데싶은데괜질 않네요. <웃음> 방금 무슨 플래시 소리 안 들렸어? 근데? <웃음> 가엔만 가면 되겠는데 가엔 가엔스테라? 스테라 가엔? 가엔스테라? 아, 너무 아쉬운데. 나이스. 그렇게 된다면. 물린 거 아니지? 잡고 있다. 물리면 안 된다. 와씨 애들 물릴까 봐 라인. 존나 빨리밀었다 진짜 그냥 먹는..먹든 말든 최대한 빨리 밀었어 0.01초라도 <웃음> 나이스 너무 잘 풀고 있다 진짜 그냥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거의? 오지 않을까? 안오나? 소리만큼 아름다운 게또 없지 아 이거 불려버리면 어떡해 너무 위험인데 애들 안 되는데. 아, 네, 네, 아 오리야나 진짜 왜 이 답답함을 뭘로 승화시켜야 되냐 전투랑 내한 가지야. 직대가하고지게 다야.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